2023년 첫 강의군요 어, 교재는 요약집 말하자 필수서라고 하죠 자, 교재를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요 교재는 양쪽 날개 쪽에 좌우 쪽에 o 스 지문이 있죠 기출 문제들 중에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되는 것들을 좌우에 실었습니다 어, 예년에는 제가 요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수업을 진행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루는데 올해는 제가 수업을 할때 부분적으로 어, OX문제를 풀어줄 예정이고 그 OX문제는 PPT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수업은 제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진도별로 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학원에 따라서는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걸 오늘 이렇게 일주 전 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주일이면 다 까먹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가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또, 어, 제가 원래 밴드가 있어요. 밴드를 통해서 수학생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1년 이상을 제가 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밴드 어, 제 이름 치고 공인중개사법 윤정기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치면 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쉬는 시간에 서로 이렇게 알려줘서 가입하시고. 자료도 받아보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2월, 11월 12월이 첫 강의 한 바퀴가 돌았는데 그 수업을 안 듣고 지금 처음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높이. 그분들은 공부를 처음 한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다만 오늘이 이 11월 초 기초강의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바퀴가 돌아가는 기본강의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하겠습니다제 이름 이거예요. 고양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어, 본 과목의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중개사법이 있으면 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죠 대통령령에 어, 전체 시험 과목의 이름이 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목이 있어요 우리 과목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중개실무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밑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요 밑자는 요 법률 안에 있는 밑자고 요 밑자는 어 이것과 따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우리 과목을 부를 때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우리 과목을 줄여서 공인인교사 법령 및 실무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 법령 및 실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계사 법령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것도 기니까 중개사 법령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도 길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 이렇게 하면 요 과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과목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도요. 1편, 2편, 3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게 이제 1편이 중개사법령. 어, 요거는 이제 변호사법 있잖아요. 변호사법, 법무사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업무를 다루는 법이 변호사법. 중개사의 업무를 다루는 법이 중개사법. 중개사법령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시험 공고를 할때 이제 2월 말 안에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여기서 70% 출제한다고 래요 이쪽에서 30%.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서 크게 중계실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시험이 7대 3 그러니까 40문제 한 과목인데 이쪽이 70% 28문제 이쪽이 30% 12문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난 33회 때는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처음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22문제 많이 줄었죠. 이쪽이 18문제로 늘었습니다. 어, 이건 이제 과거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제 34회 때는 어떨 거냐 제가 예상하기는 어, 요 중간치 그러니까 이쪽이 한 25, 6 25, 6 그리고 이쪽이 24, 5 정도 나오고 이쪽이 15, 16 이렇게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하시면돼요 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 비중에 맞춰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최근 3년치만 제가 트렌드를 좀 보면요. 31회 때 32회 때는 28 기준 한 문제가 더, 한 문제가 적게. 그러니까 평균 28문제죠. 요렇게가 이제 11문제. 요렇게가 13문제. 해서 7대 3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번 시험에는 요렇게 22문제. 9홉에서 아홉, 18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이쪽 비중이 높죠. 에, 그냥 손만 잘으면 돼요. 손만.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죠? 기출 반영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서른세번 봤으니까 15회 때한번더 봤으니까 시험을 서른네번 봤습니다. 뭐 앞에 거한 10회에서 15회 때까지 빼더라도 거의 한 20회가 남았죠. 35번 시험, 34번 시험 봤어요. 15회 때한번더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10회 거 빼더라도 20몇 번이 되고, 15개 빼도 한 19개는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도 20회치를 합치면 800문제입니다. 회마다 40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15년 사이에.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뭐 20회 이후부터 19, 20부터 해서 15년치를 보게 되면 그 기출문제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영 비율이 80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기출반영 비율이 좀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내용을 좀더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도 기출문제를 요만큼 나오니까 공부해 주시고 이거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이제 수업에서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예상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에, 31회 기준으로 보자면 상급 문제가 10문제, 어, 하가 10문제, 중급이 20문제니까 제가 봤을때는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가 31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29 30 해서 총 5년 치를 보자면 요때가 약간 그래도 어려운 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2021년 벌써 재작년입니다 어, 그때는 상급 문제가 줄죠 중급 문제는 뭐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니까 음. 강해한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학급 문제가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때보다요때가 조금 더 쉬웠다. 조금. 어, 그런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33회 시험은 상급 문제가 4문제밖에 안 됩니다. 학급 문제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요 33회가 역대 한 20년 내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는 이제 다시는 나오기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31회 수준으로 돌아가서 3 4회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번 계속 쉬워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지난 33회 때 공법이 많이 어려웠어요 공법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올 수 있고 우리 과목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그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자 모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했다 뭐 고득점 나와가지고 90점 나왔다 95점 나왔다 선생님 때문에 합격했다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과목 때문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했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과목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2차 과목을 120문제, 세 과목이죠 2차가 세 과목 맞아요? 예? 네? 2차가 세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세 과목 중에 세 과목을 한 과목으로 보는 거죠 120문제를 한 과목으로 그러면 어떤 파트는 어렵고 어떤 파트는 적당하고 어떤 파트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0문제를 한 과목으로 봐버리면 공법은 주로 어려운 쪽, 공시세법은 약간 어려운 쪽 좀 어려웠죠 이쪽은 좀 쉬운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감, 전체 120문제에서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쪽은 점수가 덜 나오고 쉬운 쪽은 점수가 많이 나와서 공법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 요때보다 요때가 1000명 더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더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과락만 면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우리 김포 학생들은 아마 90점 맞은 사람들이 부디기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올해는 제가 그 데이터를 안 봤는데 아무튼 어 옛날에는 초창기 시험은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거의 절반가량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는 것보다 옳은 것은 하는 게 문제가 더 어려운데, 문제는 내용 자체가 쉬워서 별 변화는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다음, 박스형 문제. 옛날에는 전부 다 오지선다로 거의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박스를 차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넣은 다음에,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틀린 것으로 묶여진 것은 찾아라. 조합을 찾아라는 거죠. 예, 그래도 그 박스 안에 지문들이 3개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떠다가 4개씩 있어요 5개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18, 1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박스형 문제에서 옳은 것이 몇 개냐 뭐 예를 들어서 4개를 놓고 5개를 넣어놓고 옳은 게몇 개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다 풀어야 되니까 제일 어렵죠 몇개냐근 한데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2, 3년에 한번 나옵니다.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라고 해서 갑을 병, 갑물 가물 병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과목에서 많지 않습니다. 민법은 많죠. 요거는 이제 실무쪽에 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뭐 경매제도, 실명법, 이런 쪽에서는 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일단 강의에 충실하게 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개사법은 특히나 더 그래요. 수업만 잘 들어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 다음 필수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서는 두껍잖아요. 600, 700페이지입니다. 한 250페이지. 그니까 러 요거는 원래 이제 보통 옛날 같으면 기본서로 3, 4월까지 하고, 5, 6월, 7, 8월 정도에서 유학집 형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두꺼운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액기스만 모아가지고 압축된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1월 달부터 빨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두꺼운 책을 두번볼 것이 아니라 얇은 책을 네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다가 필요한 걸 추가로 메모하시고 이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험기간 초기에는 2회 위주로 하면 돼요 막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2회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중후반기에는 암기 위주가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입, 대입 공부할 때 영어나 수학은 미리미리 하죠 어, 겨울방학부터 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사회, 국사 이런 거 많이 하죠 다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하면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수학 한 문제나, 국사 한 문제나, 똑같은 한문제다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이게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변형만 해서 자꾸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그 다음에 예상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업에서 해주는 것들 범위 내에서 좀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사항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전성기에요 전성기가 지났어요?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전성기로 착각하나 본데 25살 넘어서면 다 접어야 돼. 1년에 1%씩 생물학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걸 까먹는 게 아니라 쉬운 걸 까먹는 거예요. 전화번호, 차량번호 금방 까먹습니다. 왜?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게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외워야 되겠죠. 수업을 잘 들으시면 암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강의나 잘 털어라. 네, 강의 시간에 다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이 몇 개의 편으로 돼어 있죠? 세 개의 편.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 세 개의 편 중에 제 1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한번 가보죠. 교재는 이 이제 10페이지. 이렇게 이제 페이지도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10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중개사법 다만 공인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설중개사가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경매사 있습니까? 경매사 있어요? 몰라요? 없죠? 공인 경매사 없습니다. 국가 자격시험 제도가 없잖아요. 변호사 시험이 있죠. 법무사 시험이 있죠. 다 있잖아요. 회계사 시험도 있고. 우리가 회계사 이렇게 부르나 공인회계사 이렇게 부르나 똑같잖아요. 중, 공인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것을 법률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로 넘어오죠. 행정부로. 뭐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 법을 시행하는데 그 법을 시행하는데 세부적 규정이 더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만든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고 그러고 총리가 만든 법을 총리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 부동산 종기업은 부동산이니까 국토교통부가 관할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령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고 대통령령을 시행령,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 중개사, 법, 법,령,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시험에서 거의 70%가 차이 과거에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 이거를 조례라고 하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쪽은 그 지방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김포시 조례는 김포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를 내리는데 만약 그게 서초구조례와 강남구조례가 다르다. 그러면 이쪽에서 담배꽁초 버렸을 때 과태료하고 그 다음 에길 건너서 담배꽁초 버렸을 때 과태료가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 이제 에 공인중개사의 매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뭐냐면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경매사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중개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을 따면 경매 쪽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경매 물건 낙찰받는 사람들에게 컨설팅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아마 국가에서 공인 경매사 시험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없죠. 중개, 공인중개사도 1985년부터 배출됐잖아요. 1984년까지는 없었죠. 중개사가. 아무튼 그거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걸 대법원 규칙이라고 그러죠. 대법원 규칙 밑에 있는 법을 대법원 예규라고 해요.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할 때 나오죠. 등기 규칙, 등기 예규 막 이런 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거죠. 법의 성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간법이다 그래요. 이때 중간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법이다. 여러분들 민법 배우죠. 민법은 수평적 관계를 다룹니다. 사고 팔고, 고용 계약을 체결해서 노무 제공하고 월급 받고, 남녀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합니다. 다 사법 관계죠. 뭐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이런 법을 사법이라고 하죠. 수직적 상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건축 허가를 내주죠. 누가 내주죠? 자치단재장 그러니까 어때요? 수직적이죠. 이런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수직적 법,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법이라고 그러고 앞에다가 부동산이라는 말을 붙이면 부동산 공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여섯 개의 법을 배우잖아. 국토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전부 다 상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섞여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섞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그건 사법관계죠. 근데 법은 돈을 받을 때 많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국가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징역이나 벌금을 때린다는 건 수직적 관계죠. 그런 건 공법적 성격이 있는 거고 중개해주고 돈을 받는다 건 사법적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 그다음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포에서 중개업을 하든 부산에서 중개업을 하든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25살짜리가 하든 80먹은 사람이 하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업을 하든 외국 사람이 종교업을 하든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민법, 상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 둘, 세 가지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민법을, 민법이 을민법 다루는 분야가 뭐냐? 민사 분야예요, 민사. 민사 분야는 이제 수평적 관계를 다루죠. 그러다가 상사 분야가 생겨죠, 상사. 상사라는 것은 이제 장사하고 사업하고 기업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건설업, 무역업, 부동산 중개업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민사 분야 전체에 적용되는 건 뭐예요? 민법이고. 상사 분야에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상법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만 적용되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인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 민법에 대하여 무슨 법? 특별 법의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민법을, 민법을 하얀 색깔로 표시한 민법. 민법이 하얀 색깔. 이렇게. 상법은 노란 색깔. 상법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중개사법은 분홍색깔. 중개사법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아, 색깔을 막 칠했어요. 막 칠했어요. 이 색깔밖에 안 보이네. 근데이 안에는 노란 색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얀 색깔도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고 중개사법이 규적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하고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하고 민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법을 적용한다. 누가? 판사가. 중개사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이고요.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건 국제법이라고 그러죠. 국제법이 뭘까요? 국제조약,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한미 FTA. FTA가 뭐예요? FTA가 뭐예요? 그렇죠. Free Trade Association.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거죠. 그럼 그것은 법률과 동급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죠. 핵 확산 방지 조약. MPT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입한 나라에게는 MPT가 다 적용됩니다. 그런 걸 국제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 이게 일본에서 미국에서 적용되지 않잖아요. <웃음> 그 다음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 의무를 실행하는 걸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김포에 중개사 자유증 따가지고 사우동에다가 사무소를 차렸어요 갑이 그러니까 이 갑이 김포학원 학원생 출신이에요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 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다가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중개사고중개사고 중개사고. 그래서 손님한테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5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우리 중개사법 30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근데이 사건은 민법이 있죠. 민법 750조 이하에 해당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 법에 적용을 받겠죠. 두 가지 법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중개사법을 어떻게 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같은 일반인, 여러분은 개, 여러분은 중개업자의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도 우연히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된 중개로 손해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중개업자는 중개사법 적용을 받는 거고, 그게 바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김포에서 어떤 사람이 남의 집을 빌렸어요? 남의 집을 빌리는 걸 뭐라고 그러지? 임대차라고 그럽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쪽에 다 적용된다. 양쪽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을 적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사법의 재정목적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법의 제정 목적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이거는 왼쪽에 보시면 요 20회 때를 마지막으로 무려 13년간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와야죠. 소리내서 1번부터 4번까지 읽어요.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종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이 법을 만든 목적이에요. 여기 보시고, 간단하게. 형법을 만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형법 들어봤어요? 대답하세요. 형법 들어봤죠? 형법 보면은, 뭐, 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 251조 존속을 살해한 자 254, 252조 영화살해죄갓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것 253조 낙태죄 쭉있어 이렇게 그럼 형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만든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는 거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다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재구한다. 재고한다가 뭐예요? 다시 생각하다는 아, 이를 쓰는 거고 제고 다시 제자를 쓰는 거고 이제고는 높인다 그 얘기예요 그 전문성을 높이고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부동산업을 부동산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업을 어떻게 건전하게 말아먹겠다가 아니라 육성하여 뭐하겠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책은 됐고 자 여러분 업무를 정하여 정동구라미 천하요 교재에다가 전문성할 때전동구라미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할때 정동구라미 국민경제할 때국동그라미 애울 때, 때 정전종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중국은 정전이 많다. 정전, 중국. 우리나라는 정전이 거의 없다. 여러분, 중국이 경제 발전을 많이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어, 저 지방에 가면 우리나라 한 80년대 수준인 곳이 많죠. 아무튼 따라해요. 정전, 중국. 어 뭐라고? 중국에는 정전이 많다. 정전중공. 정전한국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부동산업 그랬습니다. 여기 뭐죠? 부동산 중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왼쪽 과하고 오른쪽을 비교하면 어떤 게더 넓죠? 왼쪽 과하고 오른쪽 과하고 비교하면 어느, 어느 게더 넓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넓죠. 부동산업.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업. 건설업 부목사업 컨설팅, 분양대행, 중개업.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부동산업의 일부가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 일부를 육성하는 것이지 부동산업 전체를 육성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부동산 거래업,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아니죠. 우리는 중개업이에요. 거래업이 아니죠. 투기 억제 그런 거 없고요. 부동산 거래질서 그런 거 없고요. <웃음> 국민의 재산권이란 말이 없고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조절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유사품에 속지 말자. 여기에 말이에요.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말 나오면 다 풀죠. 근데 비슷하다. 왜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막 부동산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도 국민 나오는데 여기도 국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표현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식품위생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다가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막 이런 말 나오면 다 맞추죠. 여러분 왼쪽에 말이에요. 10페이지 OX 문제 20회 때두개 있죠. 이거를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습 같은 거안 해도 돼요. 손만 들으시고 필요하면 복습만 좀하시면돼 거기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돼 여기다 올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읽어요 시작 해당해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국민 경제 이바지지 재산권 보호란 말 없어요 X죠 두 번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말 있나요? 없죠 이것도, 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같은 건 어디에 있을까요? 공법 시간에 국토법 배우잖아요. 거기 있겠지. 국토의 전체, 국토 전체를 가지고 걔네들이 하는 얘기니까. 다 X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용어의 용어. 용어인데, 이거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쓰는 말. 법률 용어입니다. 11쪽에 보시면요.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중계가 있고 그 다음 가로 1번 나오죠. 중계의 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계라 함은 법정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책은 됐습니다. 여기 보시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법에서 가장 많은 생각도는 용어 6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중개는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소개. 자동차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소개를 하는데 돈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합니다. 둘다 갖출 때 중겹이 됩니다. 다시 중개를 해요. 부동산을 소개하죠. 돈을 받았습니다. 계속성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했어요? 중개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중개를 했는데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무료 중개, 무료 중개, 무료 중개 계속하는 거 무료로, 무료로, 무료로 계속. 중개업이다,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회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료종계 무료종계 해도 괜찮아요 뭐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편의상 사회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봉사활동 맞습니까? 그러면 상장주고 표창증주고 그래야 되겠네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한 사업을 영업을 방해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잘했는데 옆에다 천막 차 놓고 무료로 중개하면 죽어 나지. 따라서 치킨집 치킨 하나 만드는데 좀 비싸다. 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좀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이 치킨 한 마리를 5천 원에 판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무료로 판다. 그런 건 불공정 거래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자격 등단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을 해야 공인중개사예요. 자격만 따면 공인중개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록을 받았어요. 일종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마치고 연수원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을 줬습니다. 요즘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죠. 그리고 로스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 법학전문대학원인데 옛날에는 법대 나와서 법학대학원을 갔습니다만 은 요새는 의대 나와서 뭐 다른, 거, 다른 거 전공하다가 어, 법학대학원에 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땁니다. 그러니까 어, 의료전문변호사 국제통상 전문변호사 이렇게 전문변호사들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근데 변호사가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있는데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땄는데 판검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 차린 사람을 개업 변호사라고 그래요 우리도 개업, 공인중개사, 그럽니다. 아, 그나저나. 왜이 공인자를 붙여 그냥 개업, 중개사 하면 될 것을. 자, 이 사람이 중개사 모도 사장이죠. 사장이 직원을 고용합니다. 아, 옛날에 이 사람을 중개업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근데 왜 우리만 중개업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걔네들도 변호업자, 세무업자, 법무업자 그래야 되는데 꼭 장사하는 사람 같잖아 걔네들은 다 법무사, 창업을 해도 법무사, 창업해도 변호사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개사가 없었잖아요 85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없었어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했던 거죠자 사장한테 고용된 직원들을 고용인 그럽니다.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죠. 첫째는 소속 공인인교회사 또 하나가 중개 보조원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A라고 가상을 한번 해보죠. A라는 사람은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 있어요. B라는 사람도 소속 공인인교사인데 이 사람은 자격증 따가지고 법인의 임원으로 갔어요. 법인의 임원으로. 그러니까 이사로 스카웃이 된 거죠. 이 사람도 소공이에요. 그러면 소속 공인인교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고용인인 소속 공인인교사 A가 있고요. 법인의 무엇?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 소속공인인 의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소속공인 소속공인인 의사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임원이란 말,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누구라고 그랬죠? 네? 경영진 그랬어. 경영진, 경영진. 그 다음에 요 사원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회사의 출자자,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에요 설립한 사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계부터 보겠습니다. 금방 우리는 중계를 책에서 봤죠. 중계라 하면 뭐냐 이거야 중계라 하면 첫째가 법정중계대상물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그게 다섯 가지가 있죠. 법으로 정한 중계대상물이 뭐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있어요. 자, 토지나 건축물, 임목 이런 것들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면 땅을 사고 팔도록, 건물을 사고 팔도록 중간에서 소개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중계예요. 중계가 아니에요. 아, 중계죠. 이건 중계입니다. 자, 여기 금전이 있어요. 금전 자동차 있어요. 자, 이런 거 소개했어요. 땅을, 아 거, 자동차를 사고 팔도록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이런 건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닙니다. <웃음>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다 중계겠지만 이 법에서는 중개가 아닌 거예요. 아셨나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면 매매일 때 누굴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전세권 설정계약이라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있겠죠. 저당권 설정계약이면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 지금 가장 큰 박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죠? 그 밖에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그밖에란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한다고 그랬죠?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에 제사상을 모셔야 되겠다. 설날에 제사상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감이랑 사과랑 배랑 그밖에 과일 좀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랑 사과랑 배는 과일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사상 차리게 감, 사과, 배그 밖에 과일 좀 사오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포함하는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과일인 셈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다 권리가, 득 실 변경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매매가 뭐죠? 팔매자, 살매자예요 팔고 사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럼 부동산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되죠? 매도에 있는 소유권을 1초 매수에 있는 소유권을 얻죠 그러니까 매매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득실에 관한 행위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의 변경이 생기죠. 그러니까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전부 다 권리가 변동하도록 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게 권리가 변동하도록 권리가 바뀌도록 뭐 하는 거야? 알선하는 것. 그게 중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서 부동산을 소개한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간에서 소개를 해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생기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권리 변동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개한다는 얘기는 권리가 변동하도록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변동하도록.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개하고 주선하는 걸 알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첩보 영화 보면은, 뭐, 알선책을 만났다, 뭐,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알선책. 자, 여기까지가 중계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여기 중계 대상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 대상물이 있으면 중개 대상 권리가 있어요. 중개 대상 권리가 변동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죠. 중개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 행위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중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중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중계를 하면 그 중계대상물의 권리가 변동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계행위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중계대상물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중계대상권리 여기다 갖다 붙이면 중계대상행위가 되는데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며 중계대상권리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며 중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틀이 잡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자동차는 종계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있죠 자동차 자 세차장 구조물이 있어요 세차장 구조물 세차할 수 있게 콘크리트 공사해가지고 볼트 박아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그 다음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세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해치하면 금방 분리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닙니다. 자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여기 있죠. 토지는 여기 있죠. 항공기는 X죠. 선박도 X고 자, 종계대상권리. 자, 소유권 대상일까요? 뭐 소유권 넘기잖아요. 여러분 소개하죠. 지상권 있나요?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다 들어가죠. 저당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치권도 들어가고요. 동산에 성립하는 질권 있어요. 질권. 질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전당포에 가서 시계 반지 맡기고 돈 밀리는 거. 시계나 반지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중계대상이 아니죠. 광업권 마찬가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소설책을 썼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저작권인데 저작권은 무채재산권,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중계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지적재산권을 넘길 수 있겠죠.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대상형이 여러분 매매 들어와요. 매매 들어오겠죠. 교환도 들어오죠. 임대차도 들어오죠. 그런데 상속은 들어와요. 여러분, 상속으로 권리가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소유권의 이전 권리가 변동하잖아요. 근데 상속을 중개할 수는 상속을 중개하려면... 버스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상속이 잘 일어나겠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LH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그건 중개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경매, 중개할 수 있나요? 경매 물건 소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중간에 개입해서 깎아달라할수 없잖아요 경매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깎아주죠. 자, 이게 OX에 관련된 대상이냐아니에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팔고 싶다 말이죠. 주목, 주목. 매도, 팔고 싶어요. 그럼 의뢰란 말이 나왔어요. 부탁이란 말입니다. 팔겠다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매도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의뢰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받고? 부탁.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소송 업무를 부탁하면 의뢰인 세무사 사무소에,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일을 맡기는 사람도 다 의뢰인이라고 하죠중개 행위자가 있습니다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뭔일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아 33회 합격자들 와있나봐요 중개 행위를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뭐 와서 부탁하겠죠 중개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을 팔아준다면 그러니까 우리 집을 팔기 위해서 살 사람을 소개해주면 돈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을 잘 팔아주면 돈 줄게요. 알았어. 그게 중계계약입니다. 계약. 계약. 계약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는 겁니다. 어? 이 동네에 집 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매수하겠다고 라 부탁하는 사람? 어, 이 사람한테 와서 부탁하죠. 이것도 중계계약이네요. 자, 이거는 법률행이에요? 사실행이에요? 법률행입니다. 법률행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들어봤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한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법률요건이죠 거기에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걸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걸 계약이라고 그러고 의사표시가 두개 이상인데 방향을 서로 달리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행위라는 것이 있죠. 합동행위.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5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기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5억에 팔겠다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5억에는 못 사. 4억 9천이면 몰라도.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4억 9천이면 산대요. 천만 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전달자. 그 의사표시를 전달해주고, 전달해주고, 도와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죠. 계약은, 이건 종계행위죠 계약은 이둘 사이에 일어나는 게 계약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지? 거래계약이라고 럽니다 따라하세요 중개계약중개계약중개행위 거래계약 이게 거래계약인데 여기서 말할 때는 뭐예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계약은 뭐야? 법률행위. 이건 계약이 아니고 계약이 되도록 도와만 줍니다. 그런 걸 사실행위라고 그러죠. 여기는 계약이요? 계약이 아니요? 이건 계약이죠. 매매계약.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하세요. 중계계약, 중계행위, 거래계약. 따라하세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세, 아, 그리고 일요일 날 있잖아요. 일요일 날밤 12시 넘어서 월요일 날 새벽 3시, 5시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숙박료를 받을 거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이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면 칠판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숙박이 필요한 분들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괜찮겠죠? 어, 우리는 서로 일대일로 강의를 듣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원을 올 때는 아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뭐, 나는 막 자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나만을 위하여 강의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그 강의를 들으러 왔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강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에 가서 애가 졸고 있고 과외 선생이 왔는데 선생은 나불나불되는데 우리 애는 계속 자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애들은 혼내면서. 응? 뭐라고? 나는 애가 없다고? 아, 할 말이 없고.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건 소유권 들어가겠죠. 지상지역 전세권 들어갑니다. 저당권도 들어가고요. 임차권도 들어가죠. 유치권도 들어가고 법정상권도 들어갑니다. 아 나는 전부 다 처음 듣는 얘기야. 못 알아먹겠어. 자 지금부터 저당권을 설명할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B가 있어요. B. B가 뭐냐. 은행입니다. 뱅크죠. 뱅크. 그런데 그거를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요. 자 그러면 A와 B 간에 A와 B 간에 돈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합니다. 자 돈이 뭐예요? 돈, 금전이죠. 금전, 금전을 빌려서 소비하고 되갚습니다. 그거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은행원 출신입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을 그만뒀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은행원 출신이니까 대출 받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막 소개해달라, 대출을 좀 쉽게 받게 해달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한 거지. 자, 이거 소개하는 거, 이거 중개예요. 중개가 아니에요. 네? 중개가 아닙니다. 이런 건 뭐죠? 다른 말로 금전소비대체 알선 쉽게 말해서 대출 알선입니다 대출 알선은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금전이 중개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못 빌려줘 그래서 채무자 돈 빌리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을 뭐라 그러지? 저당권 설정자 이쪽을 저당권자 그래.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죠. 자, 그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개 행위는 중개다. 아니다. 중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중개사 자격이 없어요. 중개사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등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소개했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어, 은행원 출신이 뭐 대출 소개한다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는 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을 계속 해버린 거야. 계속 대출을 소개하면서, 대출할 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돈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건 뭐예요? 중개업을 한 것이 되죠 근데 뭐야? 등록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쪽을, 이쪽을 주된 업무로 했다 그리고 이쪽은 주된 업무여 부수적으로 일어났어 부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부수적으로 일어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중개업 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비록 비록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이게 주된 사업이야 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수적으로 전학권 설정에 관한 알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개가 되고 돈 받고 계속했으면 중개업이 되고 따라서 너는 감옥에 다녀와라 라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게 시험에 다섯 번나왔습니 이거는 이따가 문제로 보여줄 텐데요. 12쪽을 봐요, 12쪽. 12쪽에 보시면 팔레가 있습니다, 팔레. 팔레 찾았어요? 팔레 1번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에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밑줄 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정신 안 차리니까 따라하고 있잖아, 지금. 밑줄 치라고 그러는데 따라하고 있고. 다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므로 이를 알선 소개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계업이 아니지만 끊고, 밑줄 쳐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밑줄 쳐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부터 가로 채요 그것. 그것이 설령 금전소대차 계약이 부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로 닫고. 가로 빼고 읽어. 가로 빼고. 시작.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한 것이므로 중기업에 해당한다 이거야 근데 그게 금전소대체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중기업이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셔 왼쪽에 화살표는 중기 아니다? 아니다 오른쪽 화살표는 중계다그 말이고 계속하면 중기업에 대서이 사람 그러니까 이 판례가 왜 나왔겠어? 이 판례가 이 사람이 처벌 받았다 안 받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받았다는 얘기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이쪽에 공사업자 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공사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공사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이 사람은 공사비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 뭘 가지게 되죠? 유치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 따로 있고 유치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공사대금 채권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인데 이 채권을 1,500에 팔아. 야, 내가 저 건물주에게 2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이거 너한테 넘길 테니까 나 1,500만 원 줘. 그럴 수 있죠. 채권을 넘깁니다. 그게 뭐예요? 채권 양도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채권 양도를 합니다. 이거 중계 아니에요? 채권 양도를 소개했어. 이거 중계 아니야? 아니지. 금전 채권이잖아. 대금 채권. 그런데 이 건물에 열쇠를 넘겨준 거야. 점유를 이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넘어가죠? 유치권이 이전됩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이 이전하도록 소개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중계다 아니다. 이것은 중개다그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한테 유치권이 생길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일어난 거잖아 그런데 채권을 양도하면서 유치권을 이전시키는 건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이건 계약이죠. 둘 사이에. 이거를 소개하면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12회 때? 유치권이 중개대상이 아니라고 출제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소음생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음생이 이겨버렸죠. 봐라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대상이지 않느냐. 자,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의 별표. <웃음> 여러분 3, 4월이 되면요. 제가 이렇게 읽어주고 안에 답만 결과만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자 읽겠습니다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 여러분 일신전속적이라는 거 뭐야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죠 아이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양육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양육권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이죠 야 양육권 너한테 넘길 테니까 1억만 줘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신의 전적으로 속하는 건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신의 전속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밑줄 쳐봐 일신 전속적이 아닌 이란 말은 무슨 뜻? 이전성이 있는 그 말이에요. 이전성이 있는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채권의 동그라미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점유의 동그라미 함께 이전한다면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밑줄 쳐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그 뒤부터 밑줄, 부동산 유치권은 종교 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수 있다 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러니까 2000년 시험이니까 11회 때 시험을 그 다음 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수험생이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나온 판례 여기 보셔요. 자, 여기 보셔요. 자 저당권은 중계대상이다 아니다 정, 중계대상이다 유치권은 중계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나머지 이제 환매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또 배워야 돼자 동산이니까 OX X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으니까 X 사실상의 점유는 X 권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특허권 강호권 어업권은 무채재상권이니까 X 자 매매교환 임대차 들어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계약도 들어갑니다 유치권 이전도 들어가죠 여기 봐봐 그런데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처음에 성립하는 건 중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유치권의 이자는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셔요 제가 세 개를 물어볼 테니까 OX로 답을 하세요 자. 유치권의 성립 나오면 OX 유치권의 이전 나오면 그러면 유치권만 나오면 유치권 유치권만 나오면 이런 제기를 아까 시험에 나왔잖아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수 있다 밑줄 쳤어 안 쳤어 너 내가 손가락도 이렇게 해줬잖아 눈치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그거 책 읽어주고 밑줄은 뭐라 쳤어? 밑줄 칠때그 색깔 보고 칠했어?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그 고민했던 거야?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 계약을 해야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 소유권 원시적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두 사람이 거래를 해야 중간에서 소개를 할거 아니야. 근데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냈다가 그거를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신축 건물, 아, 사장님, 우리 신축 건물 신축 빌라좀 팔아줘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면 그건 중개지. 그럼 봐봐. 소유권도, 소유권도 건물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중개할 수가 없죠. 여기도 유치권을 처음에 취득하는 건 중개할 수가 없죠. 유치권의 이전은, 소유권의 이전은 그건 되지.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그 신축 빌라 파는 건 되지, 소개가. 그러면 질문에 자,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 OX. X. 그 다음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는 건 O, 그러면 소유권만 나오면 OX, 소유권만 나오면 OX. 그럼 같은 위치로 유치권의 성립은 X, 유치권의 이전은 유치권만 나오면 O라고 그래야죠 유치권의 이전을 중개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Что-то овесим.